팔을 다쳐서 이제 공익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가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, 어린이들 이제 간식비가 너무 적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예산이 하루에 천 원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. 나도 조금 더 뭔가를 할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서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세이브 더칠드런은 되게 뭔가 되게 선명했어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을 돕는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라는 출근하면 제일 마주하는 게 저희 가게 앞인데 세이브 더칠드런위 세이브 현판을 딱 제일 먼저 보게 되거든요 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임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퇴근할 때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지? 난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지? 그렇게 매일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윤이라는 곳은 어,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제가 저희가 위치해 놓은 데가 백라이트가 보이는 위치거든요 눈에 더잘 띄는 그런 것 같아요 네.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후원을 하세요?부터 시작해서 1분, 2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령층의 어린이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 위주로 진행이 될수 있는 곳으로 찾다 보니까 리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.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이들이 많은 후원을 받고 좋은 어른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 선택실수를 하다가 우연히 방글라데시에 가게 되는데요. 방글라데시에서 가난과 빈곤 그리고 교육의 부재에 노출된 많은 어린이들을 보게 됐습니다. 이 어린이들한테 작은 아마부탬이될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그 아이들에게도 꼭얘기해주고 싶은 게 정말 힘든 순간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희망을 꼭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씨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채화 물감이다 씨앗들이 자라서 과일나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고 어른들의 희망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들도 되게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뭔가 되게 다채롭기도 하고 해서 뭔가 수채화 물감에 가깝지 않나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